얻어버리고 <웃음> 어, 말았다 어, 어, 어, 어, 어, <웃음> 궁극의 무기 <웃음> <웃음> 오, 오, 오, <웃음> <웃음> 오? 궁극의 해봐? <컴충을 웃음> <발.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뭔 게임이냐, 이거? 스파이더 핵이네요. 스파이더 핵이라는 스팀 최신작 멀티 대전 게임입니다. 그냥 거미들이 이렇게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막 게임을 구매한 터라 다들 혼란스러워 할 텐데 한번 맛보기로 대전을 해보고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인센티브 걸고 플레이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점프키를 두번 누르면은 거미라는 거에 걸맞게 이렇게 방향에다가 거미줄을 발사할 수 있고, 무기를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 오른쪽 아래, 이게 저예요. 빨간 게 접니다. 무기를 던질 수도 있고, 집어서 쏠 수도 있어요. 아 방금은 집어 던진 거고요. 아 키가 좀 헷갈리네, 이게. 얘들아,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이제 시작하자. 네. 오우, 쉣! 어, 아 렉! 오우, 씨! 큰일 날뻔 했네. 죽어라! 와! 와! 어 <웃음> 뒤돌아기! 아. 우와! 우와! 쪼로! 아, 저거 던지면 우와. 다시 나한테 오는구나. 던지게! 우와! 붓붓! 음. 아이씨! 부서져 찌로 진짜! 아아아 아우! 아우! 리 큰데. 파이어! 우와! 아, 좀 봐. 다음 맵. 어 무기 나온다. 무기 나온다. 집어. 이거 뭐지? 누가 봐도 폭탄이잖아. 던져! 아무! 저 포켓소. 우와 레이저 뭐야 저거? 음, 어, 우와 엄청 강력하다. 야, 네. 남매라 오면 안 어디? 돼?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웃음> 와! 아지뢰지뢰 밟았어 <웃음> 아, <웃음> 컨트롤 너무 어렵다 이 컨트롤이 쪼끔 헷갈려요 이? <웃음> <으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어, 어? 뭐야? 무성가아 아 음. 오케이 덤벼라보며, 에잇, 죽어! 소아리 가! 죽가 쑤신다! 어? 붉은검, 쑤신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우에에에우에에에에에에 <웃음> <웃음> <오. 웃음> 내가 짱이야 일루와 원거리한테 이길 수 있을까? 또 어, 그거 원거리 아니야? 원거리네. 이리와 핀트 아. 아, 아, 이런... 아 이거, 집어. 무슨. 나에게 멋진 무기를 뭐, 주세요. 와 무슨 <야호>. 아잘 어, 쏘네 이쪽에 아, 무기있다 오 좋아보이는 무뭐 갖다 져 <웃음> 무기 미야, 얻었는데 우와아아 잘하네 아키밍아 달다 에는 무기가 너무 우와 우와 우와우와야 잠깐만 어어어 아우 씨막내 <웃음> 내가 내 거였으면. 출발! 아, 출발! 와피했어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리가. 이리와. 방산강아메리카짜 와. 우와, 오, 어, 네. 뭐 알고, 뭐 알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무중력 공간이에요? 이리와! 핫! 핫! 안 오. 돼! 와와와와와와 <웃음> <웃음> 와, 어하 우와, 와, 와, 와, 와. 와, 뭐, <웃음> 개꿀. 키미밍 3점. 어, 뭐 이거? 어, 이거 좋다. 흥흥흥흥. 쿵 어머나 데 이거! 어! 저리 가! 아, <웃음> 아 아우. 아우, 참! 아우, 예, 아. 아! 오, yes, m a 여도 무기 전끝와 <웃음> 이거 와 이거 오, 지뢰 밟아 지뢰였구나 이거. 오오 oh, 이거 뭐야? 되게 좋아 보이는 거다. 제대로 <웃음> 아 제대로 맞았어아 미치. 아 어떻게 반 우와! 와 아주 좋겠다. 와 반사되 가지고. 너무 익숙하지 않다. <웃음>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오! 멋있고 됐어. 이잘안 되는데? 오! 오! 오, <웃음> 오! 오! 오! 어, 오! 막을 거임? 야, 오 거거든. 와! 이게거 <웃음> <웃음> 확실히 좋아. 검이 반사가 <웃음> 네, 되니까 체가 너무 잘하시는데? 네, 어 뭐하던 거야? 어도 위험해보이는 폭탄아님우와우 어, 안돼, 뭐어 저, 위험해 폭탄 우와! 우와. 오, 오 위험했다. 이 와. 이 와. 어디가! 우 <웃음> 오! 았어아 덤벼레! 어, 폭탄! 아! 우아와나 자살하는 거야? 자살하면서 때리는 거야? 아.. 여 <웃음> 개이득이겠다. 안돼! 얘들아 빠이나난 나, 나 살고 싶어! 어 폭탄이었네! 아이고 치파! 아이고! 야! 어 잠깐만! 뻗어져아 아! <웃음> <웃음> 어, 진짜 못했다. 헐 <웃음> 대장! <웃음> <웃음> 어, 지금 흔드는 거 봤어? 이렇게 나? 아니 내가 한 문에서 범인들이 나온다는 걸 잡아먹어. Yeah, 아! 바람! 즐거우신가요? 샤샤샤샤! 샤샤샤! 무기! 예! 나의 전용 무기로 얻었다! 아이고 위험한데? 열.. 이리 와라! 아! 어? 무기 던져버렸어 모르고! 어어? 어어? 꺼져! 우악! 우악! 오! 여야 보이온가 우악! 오! 어. 어. 어 아이고! 지어졌다 아! 뭐 순서대로 수사대로... 점수 하나씩 먹기야? 노우야 빨리 이제 분발좀 해봐! 할 수있어! 가자!!! 으아아 웃기겠어 무기가 사라졌어 음~~, 음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음 숨어 숨어 어 뭐야 뭐야 뭐야 가자!!! 와쳤다 <웃음> 진짜 너무 잘한다 <웃음> 손. 이게 뭔데 이게 오, 오, 오, 아니 아 던져버려 뭐? 어? 나아 <웃음> 어어 어, 왜 검을 막 이리 와. <웃음> 던~? <던베라도>. 우담 <웃음> 어? 뭐? 뭐지? 동으로어 아우 백이있고없거 모르겠어. 예. 어. 아. 이거 네 아, 나이스. <웃음> 와나 저걸로 잡는 거 처음 본다. 여판이야 <웃음> 이거? 몰라, 10점 내기지 않을까? 아, 와, 와, 와! 우울, 와. <웃음> 어이, 어이, 나를 위해서 한번 포기하시죠. 어이, 어이, 뒤지라고. 와! <웃음> 반사톱날. <웃음> 미치 야, 발이 막 쳤는데. 아, 내가 어떻게 죽였는데? 운이었지만. 뿅. 오예. 뿅. 아! 미친. <웃음> 어, 어. 고고고. 오야야야 <웃음> 우리 어 우리 다놓은할수 <웃음> 있어 할수 있어 해? 던지고 빨아들이는게 게아 <웃음> 나이스 아아아아아너 아, 아, 어, 부터 죽고 어 야야야야야 발쏴아 반대로 쏬네 <웃음> 아, 아 애들 다왜 이렇게 잘해? <웃음> 어렵다 게임. 인반. 던벼라. 던벼라. 우면 고로케. 아이고. 우와. 고로케! 꺼져 지뢰 지뢰 숨이 터. 지뢰를 아못 봤어. 아 선생님 전 무기가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뭐, <웃음> 없으면 뒤져야 지 <웃음> 선생님! 저는 저는 이제, 멈춰서... 이제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 아 있습니다. <웃음> 와! 전면! 잠깐만. 어? 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이 아, 제이 아. 와, 소이야 아. 와, 와, 다 이건 뭐지와쳐도아하하하로나 죽네 세상김님의 승리가 코앞입니다 아 역시 아, 10점 어이, 내기가 맞나, 맞네 나. 오케이 가자 김미빙부터 조정 아, 던진다 아. 와노가 되게 조용히 내 뒤에 칼꼽았어 <웃음> 나 키미밍만 보고 있었는데. 아! 와우! 조심해! 키미밍이 이해두면안 돼! 저리 가! 아. 아. 아. 야! 와! 야. 죽여 죽여. 오! 오, 따라오죠. 수시로 온다, 수시로. 나도 오지 마시오! 와, 나이스! 등비라! 오오! 아. 오. 안돼안돼안돼안돼 돼, 돼, 돼. 우와 죽와 우와 오지 마 <웃음> 내가 쓰는 무기예왜자꾸 내가 죽지? <웃음> 노호야 이리 와라 우메야 어? 노 오우씨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자꾸자 아. 와, 나 1점도 못 얻은 거 있어. 블랙의 승리와 코앞입니다. 아하하하. <목소리> 아, 깜빡깜빡. 아, 아, 아, 다 했어? 다 했으면 죽어야지. 나안 했... 이건 폭탄인데, 이건? 아우. 아, 감히 나한테 폭탄을 던져? 아니, 따라오지 마. 아, 아, 나한테 폭탄에 던지자고. 컴포, 어? 나 여기서 겁나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냥. 아니, 사장님 부리라고 무조건. 진짜. 렛츠고! 렛츠고 파래에 아이야 무기좀 집자 아 오케이! 들어왔다 나의 손에 아아아아 어우 너무 막 쏜다 저거 미쳤나봐 미쳤나봐 미쳤나봐 아, 아. 아. 승리 무라! 아 누가 또 잘하는 사람 좀 와봐 나안 되겠어 이거. 아니 할수 있어. 할수 할 있어. 할수 수 있어. 있... 몰라 맞을래요? 여섯 <웃음> 개한번더 아, 아, 해보자. 아 실점 가도 됩니다. 나는 미련이 없습니다. 아니야 나 노오가 잘할 아, 수 있을 아, 때까지 시킬 거임. 가자. 와. 와. 이건 무슨 놈이죠 오우! 뭐야? 이게 폭풍이거든. 좀... 무기 되면 같은데. 아, 자꾸 왜 광선 줘? 띠, 왜 자꾸 나나리야나리다나리나야 나리야! 나야나와 무슨 일이죠? <웃음> 응? 응? 응? 응? 가자! 오 꺼! 와 <웃음> 아 실패했네 오오와아이 와! 장난이 어? 아니네 봐주진 않을거야 어? 노호 비기좋보아어 아, 어, 그렇구나 아니 가속이.. 가속이.. 저게 안되네 네 덤벼 어? 우와 <웃음> 자살했어 오. 어? <웃음> 어, 나 살았어? 파이팅. 내 최고의 무기. 와, 무기. <웃음> 아. 어나 무기가. 이거 뭐지? <웃음> 세, 아, 어, 어. 어. 아, 아무도 어. 어? 공주? <웃음> 공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떨었다. 이건 뭐야? 빨리. 오. 뭐 갈렸어 세상에. 아 이런수가. 어어어어어어 이거 저 뭐야? <웃음> 와 이걸 튕겨내네 사기네. 진 사기다. 날 따라다니. 오케 어, 렛츠고. 재밌겠다 좀 쏘면은.. 어, 잠깐만, 어어 됐 아니,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무기 없어, 무기 없어 신반네. 어? 아싸 던지질 못해서 죽었어 아야! 좀 위험한데, 데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와, 드디어 <웃음> 노후 승리! <웃음> 예. 좋아, 잘하고 있군! l 츠 고! s 아아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저살! <웃음> 야광부 <잠깐만. 웃음> <저 사람. 웃음> 들었어 오케이. 무기나 아이, 무기! 시작 건 1호군! 너 신났다 지금 와와와와 무기 뺏겼다 오. 지금이야 안돼! 이제 돈 봐주지 않을 거야 너무 안 잘해! 와내 무기 내 무기 내 무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무기 내 무기! 내 무기. 오우! 오우! 오우! 오 오우! 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우아우 오우! 오우! 오우! 오 내무기. 아, 저우요 어? 아, <웃음> 아, 뭐. 음. 자, 자, 우 오우! 오야 오우! 오우! 오 우오후 우후! 야, 미쳤나봐! 와! 와! 저기 사기네, 진짜. c 만히 e 아, 아! 에인만 껐어도. <웃음> 와 괜찮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어, 디다이희를 어, 어, 던졌어? 너 아직도 이까지. 집어. 오염해. 오염해. 손대. 야 손대. 잠깐만. 아니. 간다 간다. 누우가 간다. 누우가 간다. 아니 뭐라고? 소리 꺼져. 소리 꺼져. 소리 꺼져. 소리 소리 꺼져. 소리 꺼져. 소리 꺼져. 소리 꺼져. 와까비아 아, 진짜? 와네아 <웃음> 진짜.. 아내롤 아, 너무 멋있다 어 렛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참.. 아까운 얻어버리고 어, 말았다 하의 어, 무기 하아하지 어, <웃음> 오, 궁극의 커 아, 너무 다 아, 너무 아, 진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주 재밌어요. 이런 거 말고 폭탄 말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야 아, 진짜.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아 야, 나는 야, 야, 야, 무기 무기 무기 무기. 오오아이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빠른 걸. 오아아 어. 아. 이러아아 아. 에. 아, 아. 아. <웃음> <웃음> 오. 아어 잘하네. 어 익숙해져가고 있어 그래 하면 됐나 이거. 아 와. <웃음> 씨. 잠깐만. 뭐야, 바보야. 사라졌어, 고로케. <웃음> <웃음> <무애> 아, 깠다. 아, 너 깠는데. 내 혀다, 이거. 내놔! 렛츠고! 네. 오오오, 고로케님. 들어가세요. 무기 적어도 안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웃음> 렛츠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야, 멋있다 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a 아, 네! 오오 a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이고 리츠 오, 오, 대박 <웃음> 아야오 점이야 오케이 아 진짜 너 무서운 많아 제발 아. <웃음> 왜 나는 폭한 같은 거 주냐고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뭐야 이거 거미줄로 거미를 당길 <웃음> <담길> 수도 있네 <웃음> 아 진짜요 정확하게 노리면 오오 내려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yeah, 아, <웃음> 죽이면 무사할 수 없는 거야. 저리 가요, 고르님 저리 가. 아니, 이게 그 금이 모으신다니까 게임 하는데 너무 내내 즐거워. 오오 오. 아야 너나파안 되지 바보야.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무기 흔드는 거 봐. 봐. <웃음> <꿀방패>. 면봉이네 면봉. <웃음> 면봉 싸움. 컴나 와! 어다 오! 와! 와. 어, 좋아! 좋아. 오! <웃음> 잠깐만요, 노님 네? 내려놓고 얘기하자. 네? 내려놓고 얘기야? 하자 예, 내려놓고 얘기. 아이고 올라가서 아, 아! 아, 아이 아, 상황에 용서할 수 없다. 나 죽여주겠어. 오!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오우. 아, 와, 그렇게, 그렇게 이리 와, 그 Okay. <웃음> 안돼? 와, 와 무슨 거? 무슨 부 아니야? 이거 아무도 없었다. <웃음> 아. <웃음> 저 폭탄이 제일 재밌네. 야, 아. 어 미친. 와, <웃음> 좋았다. <웃음> 어, 저거 너무 재. 오우씨. 어 잠깐만, 우리 잠깐 같이 돌고 돌았던. 옛 정을 생각해서... 무슨 <웃음> 소리야... 돌고 돌았던 옛정이 뭐야... <웃음> 면봉이다, 면봉... <몇> <몇> <몇> <몇>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아! 하야아! 잠깐만 아! 나, 나 키밍인 줄 알았어 <웃음> 이겨라 이겨라 기다렸다가 쟤 뭐하냐? 오오 뭐 <웃음> 쟤 뭐해? 대체속은 살짝. <웃음> 오케이 오 어. 아, 뭐? 오야 사거리 길다 이거 그러게 그 은게히 사거리가 길게 긴긴긴 짧은게 있고 긴게 있는 것 같은데? 아뭐 이런거 줘서 뭐하라고 아이씨 자폭됐어 오예 오 잠깐만 버려져. 우 야, 야, 야. 야, 우리 모두 가 없어. 다만까까 야, 야, 어? 어? 오! 야. 야, <웃음> <웃음> 와 우와 띄오라아우 미쳤다 미쳤 면봉이다 아씨 면봉 최고 면봉이 좋아 어? 면봉이다 면오이 맞는다고? 와 뭔가 이상하잖아 와? 오케이 안아 때, 아 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아니 잠깐만 이걸 못 죽였다고? 야 진짜 우리 검싸움자 명예롭게. 아니 자꾸 으 오, 너어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대박. 웃음> <웃음> 너도 해보고 싶었거 <싶었구나>, <웃음> 아 재밌다. 이거 이거. 오케이. 보지 어? 마세요. 아. 치즈. 아. <웃음> <같이 죽었어. 웃음> 아니 안다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재밌다. 좋아. 야, 이제 할만하지? 본편 갈까? 네. 아 이게 본편이어도 재밌었을 텐데. 안 돼, 고로케한테는 인센티브 줄수 없어. <웃음> 왜요? 어? 안 그래도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지. 네, 유능한 직원. 됐다. 자, <웃음> 그러면은 즐겁다. 이제 본편으로 가서 최후의 1인 승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나도 얻는 네.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장님이 어. 이기시면 어. 치킨 한 마리 어떠신가요? 삼치킨? 삼치킨? 치킨만큼 다 뒤집었는데? 아, 우리 치킨 되게 좋아해. 어떤 치킨 좋아하는지 알려줘요. 아니, 아직 안 났는데 뭘 벌써 <웃음> <못> 맞아. <웃음> 벌써. 아, 우승 안 아, 하면 되지. 자, 가자. 가자. <웃음> 일단 사단 먼저 주여아 잠깐만. <웃음> 나 무기도 준비야거 아니야? 가자. <웃음> <꺼져! 웃음> <나 사람. 덤벼! 웃음> 아, 사람. 전멸. 아, 왜 각이 싫지? 가자. <웃음> 아! <웃음> 오! 오 어,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지금이야 가자 가자 가자거겨 고겨 고겨 그그기기어서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와! 오우. 진짜 좋은 놈인데. 어어, 저거, 저거, 저거. 들었다. 와, 사악! 와, 사악! 야. 아니, 아!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얘들아? <웃음> 다 어디였어? 다 어디였어? <웃음> 오, <굉장히> 미안해요. 대망했어. <웃음> 대망했어? <웃음> 무기, 진짜. 봐서 아, 너무 심하다. 어 무중력이네. 아나 진짜 또 이거네. 지아야 미친. 살았죠? 오. 어어 어. 키미 님빠르구만 미친 폭풍 오! 안 돼! 와! 대박. 아 고렇게 <웃음> 멋있어 처음이야.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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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우와. 이걸, 이걸 이렇게? 어? 이리가거리가 어? 리가어 저리 어어리 가. 어어 어어어어어. 리가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아 <웃음> <야>, 죽어! 야! <웃음> 대결점이다! 와와와와 와! 악와 아. 와! 와! 와! 와! 와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이어부질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야야야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간다! <웃음> 어? <웃음> 와서 죽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안 맞는다고? <웃음> 예! 예! 어, 어 어어? 어? 어. 어어, 어. 나 면봉 들었다. 아빠 <목> 면봉 들었다. 긴장되는 순간. 그그 <목> 어. 허! 어때, 어때, 어때? 아, 우와! 와. <목소리>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우와! 어때? 비명 소리. 폭이게 뭐야, 폭탄? 어야 오케이. 다음 무기는 내가 갖고 있다고. 아, <목소리> 오.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야, 잠깐. 예 베베. s o m yeah, a b y s h u n shut up. w h 가 t What? What? What? w 와좀 어?? 뭐 어째 된 거야? 아니 무슨 일인데? 킹기기.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오 저기서 네발 발달한 잠못가 뺐어. 가만요. 아니 아니. 우와. 와. 오, 더 좋은 무기. 던지고 바로갖고 그런거야 그거 로켓이라 근접에서 잘못 쏜 바로 죽어 어.. 뒤에 아이고 오예와그렇게 날카로운 죠야 쏜다 잠온요오 아니 아니! 와치열하려 똑같은 무기 조금 무섭다에 응? 완전 똑같은 무기야 오이씨 아이 무기를 던져? 오오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나깐만 잠깐만 잠나만 잠깐만 잠깐나 잠깐만 아, 아, 아, 나 아, 아, 나다 아, 다 아, 나 아, 아, 이 아, 나도 못 아, 나다 아, 하 치킨은 는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사장님? h <웃음> <그건 그렇지. 웃음> 오, 어, 오. 오, 오, no, 오오 m n a b y King of the King of e k h i t t e <웃음> 사장님 이다 이기는데? <웃음> 지저팔 <지적전> 너무 강해. <웃음> 너무 재밌다. 렛츠고! s g 노 사장님 노리라고. 사장님아 l e 오오이스오오오아아 바로 지이불리하니까도망가잖아왜 <웃음> 던져? 다 던져 받아들이기 <웃음> 어? 죽을려고? 늦었죠? 죽을려저지 조심해 노야지 근데 이거 어! 아. 아니 야조심야지 <웃음> <야, 조심하자. 웃음> 던질게 없네 <웃음> <웃음> 아대어 <데쳐졌어. 웃음> <웃음> 어? 이 이것은... 이곳은 오, 이곳은 아아았다 이제 네, 네. 무기가 아까워. 이거 조금씩 따는 거 같, 따는 거 같은데 무기가. 오 팽팽해요. 오, 박빙이에요. 긴장되는 어, 순간 어, 순간이에요. 팀 헤밍이 좀더 짧아요. 오 와요. 어, 진짜. 어, 저기 붙여봐 토바. 와! 와! 와! 야! 와, 그렇게 뚫고 가려고 막 위에서 그렇게 찌르는 거 봤어? 와! 진 패스라는 줄 알았다. 댄싱하네, 댄싱. 어? 얘들아. 어? 개꿀잼. 아니, 자기들 말라고 했다. 와와와와 와. 와! 같이 하늘나라로. 예, 나 혼자 남았죠? 예! 안 돼. 바로 몰아. 아, 진짜. 일단, 고로부터 조진다. 나이스! 야! 오, 굿!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세요. 야! <웃음>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데 와, 이거 사네? 이거 사네? 오, 와, 야! 야! 야! 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기와와와와와와 <웃음> <웃음> <웃음> <자꾸> <웃음> <웃음> 들어 들어간다. 저가간다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아, 어오겁나 아, 드러... 갈렸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오 아, 어, 야야.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저거 저거 회전하는 어. 거 조심해라. 어! <뢰한> 빨아아쉽네 <웃음> <웃음> 아쉽다 <웃음> 아 이런거 말고 위험하다 야으세요야야야야야야야어나는거봐 렛츠고! 어? 거 봐. 네. 어나왜 죽어? 그렇지 <웃음> 아! 안돼! 예아 무기 얻으려다가 <웃음> 제발, 제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아니 아니 아니 에? 뭐,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기회지못 감사합니다 <웃음> 오오오예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와우. 와우. <면도>. 아!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와 우와 깜짝이야 아우. 우리가 좋은게 안보여 오호 오호 오허 어허 어허 음? 뭐야 뭐야 힘이 다 보고 떴잖아 아하 노호야 우리끼리 아. 싸우면 안돼 지금 지금 지금 밑에 쟤 놀고 있잖아 아이고 이런 젠장 내가 복수해줄게 노호야 가자 예아 <웃음> 베이베 <웃음> yeah, 야 가자님 강해요 안돼 지금 사장금 7점이라고 좀신차려나 그런거 신경 안 실패 아, 오, 오버리가, 오버리가, 오 잠깐만. 그렇지. <웃음> 아, 아, 야 어쩔 다 이거는. 네? 재밌게 가자. 네? 어, 어, 어, <웃음> 나한에 <흔들 게> <웃음> 복수를 하러 왔 <웃음> 야! 야! 야, 오, 오 재밌다. 나도 날아가는 게 재밌어. 아, 씨. 이게 지네. 아! 우와! <웃음> 캐내네. <캐베벨>! 아, 날려 먹고 <웃음> 와, 재밌다. 사장님, 제가 갑니다. 아! 우 <웃음> 그렇게 밑에서 감만 보지 말고 남자아뛰 올라오 씨! 어, 아니. <웃음> 면 죽어 버네 아니, 아니, 아니. 아! 어? <웃음> 와야야 와 그렇지 아니야 어떡 와중에 살았어 그래가고 어 뭐야 휙 날라가 쪽이 씨못 잡네 아무능력이없구나 이거 어쩐지 휙 날라가더니 어어어어어다야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아, 이 통쾌하게 <웃음> 날아가네. 죽겠다.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아니야.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죽으실래? 아니 왜 그래? 친 이게 뭐하는 거야, 뭐? 아니, 어! <웃음> <웃음> 는 <하는> 거야, 이거? <웃음> 왜 서로 수 와, 와, 와, 미쳤다. 서서 자 펜싱하셨죠 펜싱 와 진, 진짜 스타워즈 보는거 같아 나는 1초에 여덟 번 찌를 수 있다 올리고 있어 <웃음> 어 빨리빨리 와야오프라 케매매 잘하네 카마안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어디있어나왜 여기있어? 오 어, 잠깐만 어, 어디? 어떻게 하셨나? 아 죽어! 아 <웃음> 달려버렸어 와 대박 와려치기와어이 아, 아, 관우야 그냥 이기 좋은거 무거 미친 려줘려줘 좋은거다 네와점점 가나요? 와어갈것 같은데 어? 오! 뭐야? 이아어 <웃음> <뭐야>, 아, <웃음> 사장님 좀 긴장하셔야겠네요. 전력이다 걱정하지 마라. <웃음> 형은 이긴다. 와, 뭐야? 아. 어? <웃음> 오, 오 화이팅. 노시, 조금만 침착하시고요. 우리 대화로 해결해 볼까? 그렇게 와 미쳤다. 승리왕 고합이다 체켄 세계 이제 사장님만 무조건 노리죠. 아좀 재미없어. 재밌나? 재밌을까?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니 저기요 님들아 어디 갔어? 등려 등려 없어 없어. 가지마 가지마 안돼. 이 무기도 없으면서 노면 안돼요. 레츠 고 o 하. 네 안돼 그렇지. 갑하다 박빙 이었다. 아이고 빡세다 와 오늘 직원들한테 제대로 털어먹네 와 너무 행복하다 아이고 대박 자 이렇게 즐겨본 스파이더핵이라는 신작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미네 이게 BGM도 한몫을 하는 거 같은데 시각적 효과라던가 밸런스도 되게 잘 잡혀있는 거 같아서 정말 재밌게 논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해보기 게임이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될거 같은데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더파정료